흔히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오너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거는 무시하고 대신 내가 주인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서 나올 수 있을까 면밀히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글리쌤 작가 이종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내 일을 한 번은 해보고 싶다. 아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직접 내 업을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이러한 시기가 내가 원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떠밀려가지고 창업을 할 시기가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가 창업할 나이가 정해져 있진 않죠. 40대든 50대든 뭐 60대든 응. 실질적으로 다 자기에 맞는 타이밍에 자기의 업을 한번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최악의 시기가 자기가 원하지 않던 시기에 직장을 잃거나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런 상황에 난감한 상황에 아, 자기가 놓이기도 해요 어쨌든 창업을 하고 자신의 업을 이어나갈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30대에는 자신의 일을 해보는 경험을 내가 맛보는 거예요 이건 직장을 무조건 그만두고 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 현직에 있을 때그 맛을 한번 봐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40대 50대 돼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위기감을 느낄 때자 조직에서 입지가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껴요.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찾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때는 벌써 직장생활에만 너무 오랫동안 쉼치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어떤 두려움도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어떤 시야도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사기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는 직장에 있을 때이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서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던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파티션에만 머리를 그냥 숙이고 나서 내 일만 하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거 외에는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 고민의 시기가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내 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지금 아, 겪고 있는 상황 말고 내가 겪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찾아다녀야 돼요. 자첫 번째 자 주말이 되면 경영자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제가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가서 그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고 당장은 못 알아 듣더라도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 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 계속 그것만 되뇌이다 보면 이 사고가 굉장히 좁아져요. 나 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 그럼 나도 이걸 적용을 해볼까? 어떻게 실행을 해볼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20대 때는 사실 이제 학과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서 마음이 이제 조급해져요 어떻게든 이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취업을 하니까 취업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어떤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자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어딘가에 이제 들어가려고만 하는거 자 그러다 보니까 맞지 않은 직무로 막 묻지마 지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 취업 문턱만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제대로 맛을 보죠 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에 아이 일을 내가 계속 할수 있을까 앞으로 10년을 내가 조직에서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의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조금 더더 더 들면 이 고민조차도 사치가 돼요 왜냐 가정이 생겼고 내 아이가 생겼고 지킬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내 아니 보다는 그들을 생각해요 내가 좀 괴롭더라도 참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우리 대부분의 가장들의 어떤 마음이에요 자 이걸로도 굉장히 대단한데 자기의 인생을 놓고 봐서는 굉장히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조직을 떠나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 20대면 최고예요 최소한 30대에는 이게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40대 50대 60대 될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지켜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열정이 예전같이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하기만 할까요?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내성, 그 능력만 갖추면 직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차이는 크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갖추지 않았을 때 직장 밖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울타리 안에서 도태되고 안주하고 전전긍긍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 마음가짐만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업은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점포 하나 낸다는 그 사업 개념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온전히 다른 사람이나 조직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도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무언가 막 하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실행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1인 창업부터 책쓰기 그리고 동기부여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과 교류하시면서 힘을 내시길 바랄게요.